또한 정답, 그런 정당 만드는 일에 젊음이 약점이 됩니까?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데 열년만이 정답입니까?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에 오히려 배기와 젊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정적 강관이나 사기 대선 준비를 넘어서 위기의 고통받는 약자를 구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며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열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대화하여 그 속에서 도출된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개혁을 나서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여기 우리가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6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에 누가 또다시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국민들 옆에 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민감해야 됩니다. 새로이 전환되는 사회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능동적으로 열어젖껴야 됩니다. 국민과 교감하며 해답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찾은 해답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거어가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환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잊혀진 사람이 없도록 환경, 젠더, 연대, 노동, 공정, 이런 가치들도 역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공민속으로 돌아가는 정당, 소통하는 정당, 그런 정당 만드는 일에 젊음이 약점이 됩니까? 새로운 사회를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 오히려 대기로